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진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26절의 우리, 창세기 3장 22절의 우리, 창세기 11장 7절의 우리,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주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3장 22절의 우리를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하나님과 천사로 해석을 합니다 이만희 교주가 어떻게 우리를 해석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주장 근거 제시 출처 천지창조 134쪽 내용입니다 이만희 교주가 직접 저술한 책입니다 2007년도에 신천지에서 출판한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천지의 교리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도한 아담과 하와를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가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창세기 3장 22절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다 그리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그룹들은 천사들을 말한다 여기서 곰곰이 생각해 볼게 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고 하는 대목이다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중 하나는 누구인가 이만희 교주의 우리에 대한 주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중 하나는 누구인가 그는 바로 하와를 미혹한 뱀에게 들어간 사단의 영이며 범죄한 천사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고 하셨다 창세기 1장 26절 사람을 창조하기 전 하나님의 소속 안에 있던 우리란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사람보다 먼저 지으신 천사들을 가르친다. 여기 보시면 이만희 교주는 게시를 받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만희 교주는 성경과 전혀 다른 주장을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3장 22절, 창세기 11장 7절에 보시면 우리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우리를 정통교회에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하나님과, 사, 하나님과 사탄 혹은 하나님과 천사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거나 듣고 계신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그리고 신천지인 여러분 이만이 교주의 종교사기수법이 어떤 것인지 이 시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이 교주와 신천지 강사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 지금도 많은 이단사이비 집단들과 이단사이비 교주들이 많은 성도들을 미혹할 때에 이 우리가 하나님과 천사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결코 이 우리의 존재는 천사가 될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이 히브리어 엘로힘은 단수가 아닌 복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은 우주로 해석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는 아무것도 없는 물로 덮인 지구, 지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시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에 우리를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한국의 많은 이단사이비 교주들의 주장처럼 이 우리를 하나님과 천사로 해석을 해버리면 인간이 하나님과 천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과 천사의 모양대로 하나님과 천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피조물인 이 천사가 창조주로 둔갑해 버린다는 겁니다 사단의 계략입니다 많은 이단사이비들과 이단사이비 교주들 뒤에 사단이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과 신천지인들은 분명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우리는 결코 천사가 될수 없습니다 이 우리 존재에 천사가 들어가 버리면 천사가 창조주로 둔갑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계략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과 악을, 선악을 아는 일래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여기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정통 교회에서는 이 우리 역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해석합니다 창세기 11장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인간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다시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에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이래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여기에서도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11장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자 우리가 내려가서 여기서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여기 이 우리는 같은 우리가 같은 친구끼리 같은 위치에서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이 우리는 같은 하나님, 같은 창조주의 위치에 성부하나님, 성자하나님, 성령하나님, 성부하나님도 창조주이시고 성자하나님도 창조주이시고 성령하나님도 창조주입니다. 다음 시간에 예수님도 창조하셨다는 성경구절, 성령하나님도 창조주라는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이 우리의 존재가 천사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 우리의 대상을 하나님과 천사로 해석해버리면 이 피조물 천사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인간의 창조주로 둔갑해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우리라는 단어는 같은 동격에서 같은 인간, 친구 사이에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같은 위치, 같은 동격에서 우리가 개, 고양이, 짐승들을 우리라는 우리가 개나 고양이, 말, 이런 짐승들을 인간하고 함께 산다고 해서 결코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천사는 사다는 피조물입니다. 결코 이 우리라는 단어에 천사는 포함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창조 사역에 동참하신 창조주 성자 하나님이란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단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내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시대에도 활동을 하시고 지구와 우주가 생기기 전에 이미 실존하셔서 지구와 우주를 창조하실 때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려면 창조 능력, 전지 전능, 무소 부재, 영원성, 자존성, 불변성, 무한성. 우리 청취자분들과 성도님들 그리고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과 신천지인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이란 말에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천지는 하나님을 한분 하나 숫자 1로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란 이 단어를 보면서 창조주로, 창조주라는 이 단어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신이라는 이 단어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라는 단어, 아버지, 주권자, 만왕의 왕, 심판주, 기묘자, 모사, 전능자, 평광의 왕, 통치자,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서 창조주 혹은 신 아버지 이 단어를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창조사역에 동참하신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아들 하나님이라는 이 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의 아들 요와라는 신이 있었고 그 신의 아들이 한분 계셨는데 그 신의 독생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창조주라는 겁니다 먼저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성경구절을 확인한 후에 예수님이 창조사역에도 동참하셨다는 성경구절들을 확인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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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지인들과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과 상담할 때 요한 일서 5장 20절 성경구절을 읽어주고 그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이 성경구절을 읽어주면 신천지인들이 억지를 부립니다 그는 성부 하나님이라고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주변에 중국인이나 중국에서 오신 교포분들이 계시다면 한자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찾아보면 바로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여기서 그를 예수님으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여기에 그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 여기에 예수님을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 아들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으니 이 세상에 오셨으니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창조주라고 기록하지만 신천지는 예수님이 피조물이라고 주장합니다. 인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고 하는 양자론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아들 하나님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 로고스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하심에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아들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태초의 말씀이 로고스 창조 근원자 성자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이만희 교주는 이 태초의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태초의 말씀이신 로고스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들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면 말씀을 그로 인칭으로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 2절에서는 그로 예수님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가 예수가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이라 이렇게 예수님을 창조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과 지구 모든 생명체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록 19장 3절 또 그가 핏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태초의 말씀, 로고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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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들을 위해서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아들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미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창조주입니다. 성령님도 성령 하나님으로서 창조주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과 잠언 8장 22절에서 32절 말씀의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히브리서 1장 1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원 8장 22절에서 32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도 성경을 펴서 예수님이 구약시대도 에 활동을 하시고 예수님이 창조 전에 실존하시면서 지구와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을 다시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원 8장 22절에서 32절,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 예수를 가지셨으며 성부 하나님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 예수를 아들 하나님이신 신의 아들 예수님을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나 예수가 세움을 받았나니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나 예수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나 예수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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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절, 자문 8장 30절입니다 내가, 나, 예수가 그 곁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예수가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성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쳐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성경은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증거하고 있고 구약시대에도 활동을 하시고 지구와 우주가 생기기 전에 실존하시면서 창조사역에 동참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9장 5절입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히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많은 이단 사이비들과 신천지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느냐 요한계시록 1장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들으시고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이 인자라는 말은 다윗의 후손, 신의 아들, 아들 하나님이 인간의 아들로, 예언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인간의 아들로 이 세상에 왔다고 하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다윗의 후손, 인간의 아들로 왔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신의 아들은 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예수님은 창조주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단 사이비 집단들과 신천지는 예수님이 피조물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렘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알파와 오메가, 처음부, 처음과 마지막, 영원부터 영원. 예수님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예수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예수님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들 하나님이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이 인간과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한복음 10장 33절에서 38절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이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이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 자, 자칭 하나님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으로 말했다는 이유로 그들이 돌로 쳐서 신성모독이라는 제목으로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2장 13절에서 14절 아비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이요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예수를 알았으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태초부터 계신 예수를 알았음이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예수님이 창조사역에 동참하셨다는 창조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아들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신의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왕세자, 세자, 왕의 아들, 왕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품는 겁니다. 이만이를 마음에 품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 사이비 교주, 문선명, 박태선, 안상홍 이 사이비 교주들을 마음에 품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대신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우형체 인간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신천지는 유대인들과 바리세인들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타살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자살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자살이냐 타살이냐 이런 주장들을 하는데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 희생입니다 인간들을 위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성도들을 위한 자기 희생이라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28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예수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예수가 하나님이신줄 믿지 아니하면 예수가 창조주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요한복음 5장 10 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이를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 이러라 하나님을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신의 아들은 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아들 하나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 이러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창조사역에 동참하신 창조주입니다 신천지가 주장하는 예수님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많은 이단사이비 집단들과 신천지에서 활동하고 계신 신도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고백을 합니다 도마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는지 보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피조물 인간 예수입니까? 아니면 창조주입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마, 마르다, 베드로, 바울 그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되어야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도입니다 기도서 2장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읽을 때 구원자로 바꿔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구원자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 예수가 이르시되 창조의 근본이신 이 예수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이란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를 하나님과 천사로 해석했습니다. 그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주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3장 22절에 우리를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하나님과 천사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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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시면 이만희 교주는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만희 교주는 성경과 전혀 다른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2 6절의 우리 창세기 3장 2 2절의 우리 창세기 11장 7절의 우리 요한복음 17장 1 1절의 우리 고린도 전서 12장 3절 요한 1서 5장 5절에서 10절 여기에 이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주장처럼 이 우리를 천사로 해석해버리면 피조물 천사가 인간의 창조주로 신으로 둔갑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우리라는 단어는 같은 위치에 있는 친구를 우리가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결코 인간이 개나 고양이한테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창조주 대신 하나님이 피조물 천사들에게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천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같은 동격의 우리라는 단어를 결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하면 안됩니다 이만이 교주가 우리를 천사로 해석하는 것은 사단의 계략입니다 이단 사이비 교주, 이단 사이비 집단 뒤에서 타락한 이 천사, 악한 사단이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배후의 사단이 조종하고 사단의 계략입니다 피조물 천사, 타락한 천사 사단이 하나님의 위치, 신의 위치, 창조주의 위치에, 창조주 위치에 올라 서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 창세기 3장 22절에 우리, 창세기 11장 7절에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다시 성경에서 진리를 확인하시고, 다시 성경에서 진리를 확인하시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